우산시대버스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선국주차, 이발, 미세먼지 등을 습니다산시대버스는 대단한 미정한 관리기를장려하고 있습니다. 우산시대버스가 매일 집행사로 에어컨스펙트에 안전하고 깨끗한 안식버스로 시민 여러분을 이번 정류장은 서금지구백 금사역입니다. 다음은 서동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하고 승강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진 태양 미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하십시다 천 Thank you.